아, 화 허접하네요 허접하다아 잠깐만 아 너무 천벌을 잘 까야 는네아 그래도 그래도 국밥이 선에서 끝이야 뭘 몰라 독성이 없어 독성 이사팀에는 졌는데 독성도 없는 찐따가 천상에 모르고 가있어 감이 감가감가감가감 가미! 가 잠깐만 왼쪽 왼쪽! 3퍼잖아요, 3퍼. 3포. 아, 나 오케이. 0.4% 난 믿어, 난 카드를 믿어. 0.4%의 확률은 여기서 나옵니다. 방울표면서 0.4 나옵니다. 기대하세요, 기대하쇼. 쇼쇼, 기대하쇼. 쇼쇼.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첫번째는 오케이 저또 저, 나와 또 그렇지 왜지 버프 넣고 그렇지 <웃음> 나이스 그렇지 유쾌한 발란이시작는 왼쪽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왼쪽도 또나와 <웃음> 유쾌한 발란이 천도 딱 들어가고 아, 이걸비틀 <웃음> 아, 영점비틀 <영정을> 아, <풀어. 웃음> 음, 나가! 나가! 오나갔어오나갔어나갔어나갔어나갔어 오, 나갔어, 나갔어, 나갔어, 나갔어. 나갔어. <웃음> 살았어 살았어 나 살았어 미가이자리 이 잠깐. 아니 씨댕! 잠깐만 이거 뭐야! 미친! 아... 하루에 한 번씩, 두번 이분대어 황금은 포기 못하겠네. 포기할 걸 죽을 확률 너무 높은데, 괜찮아 꼬로그로잘 싸우면 돼요. 꼬로그로 맥스나 뽑으면 돼요. 별일 아니죠. 괜찮아요. 이분대어만 잘리면 되거든요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입니다. 맥스나 뽑았고 얘만 안 잡히면 되거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또 나와주고 또또또 또, 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.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. 시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막 나와요. 해봐야지 해봐야지 해봐야지. 아, 약간 헛구역질 나는데 여기? 아 까비. 아못 주겠어. 그독 <웃음> 없으면 그냥 얘가 다패 아, 텐데. 야수라서 얘가 다 패지 않을까 모경만이. 와. 어이 잘죽겠다잘 굴렸어 이용도다이기는 아니... 이게 빽... 잠다 열리란다. 열리 거의 그냥 부산에서 올라온 테디우스 1대15시. 아! 못 이기는데, 이거 천번어로못 이겨. 이거 이거 절대 못 이겨요. 어, 잠깐, <웃음> 잠깐... <웃음> 아, 잠깐... 아, 아우씨가 없었는데... 아, 죄송합니다. 그럴 수 있어요? <웃음> 아나 자칸 처음 해본다